천의 앞과 뒤 모두 일자가 되도록 첫 땀에서 뒤로 한땀간 다음 두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세번째로 감침질입니다. 바느질 선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두 원단을 완전히 관통시켜 실로 천을 감듯이 바느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짓기인데요 바느질이 끝난 자리에서 바늘을 바짝 대고 실을 바늘에 세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돌려준 실을 꾹 눌러 힘을 줘서 고정시키고 오른손에 바늘을 위로 빼주면 깔끔한 매듭이 완성됩니다 방수패드 만들기를 해볼게요 먼저 방수패드를 뒤집어줘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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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똑딱이 위치를 확인하고 날개 위치를 잡아줍니다. 흡수 패드의 왼쪽에는 오목면이 위로 있는 날개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볼록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날개를 놓아줍니다. 그런 다음 종이자를 이용해 흡수 패드 끝에서부터 6cm 아래의 날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6cm보다 짧거나 길게 날개를 달면 착용감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가 서로 수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 이제 날개 끝에서부터 자를 이용해 7mm 지점에 1차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녀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날개가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게 날개를 접고 봉제선에 맞춰 2차 박음질을 합니다. 때날개에 천이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박음질해야 소녀들이 움직일 때 살갗에 스치지 않아요. 반대편 날개도 동일하게 박음질 합니다. 날개를 잡고 가볍게 당겨보며 튼튼하게 박음질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느슨한 느낌이 든다면 사용하다 뜯어질 수 있으니 다시 박음질을 해주세요.